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이륜차 부담보특약 불가입하였고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약관 및 설명의무 위반 시 상위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6나 40948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별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과 피고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위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온 점 피고의 보험 모집인 K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K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오인하여 위각 보험의 이륜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오토바이 면책 개별 약정에 관해서는 언급한 바 없고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자 당심에 이르러 위 개별 약정의 주장을 새롭게 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토바이 운전 면책 설명만으로는 망인과 피고가 이륜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이 사건각 보험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개별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정 알리 의무 사항 문건에 의하면.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른차란의 무소유 운전을 안 함이라고 표시한 사실 결국 망인은 피고에게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오토바이의 운행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가의 사망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보험 모집인 K가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잘못 설명하였고, 이에 망인은 오토바이 운행 여부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보험 청약서에 위, 가항과 같이 표시한 것을 보이는 바, 망인에게 오토바이 운전 중의 사고도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 및, 오토바이의 운행 여부에 관하여 부실하게 고지할 경우 계약 해지에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가 이에 관하여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별개의 다른 이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의 사고가 이사건각 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국 피고가이사건각 보험에 오토바이 운전 중에 사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설명함으로써 이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이상 피고는 이에 관한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오토바이의 운행 여부에 관하여 잘못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